안녕하십니까 7월 21일자 해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철 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넷플릭스 등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며 상승했는데요. 장중에 이탈리아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달러가 강세를 보이자 한때 매물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제금리 10년물이 3% 위로 등록을 보임에도 증시는 상승임이 강했는데요 한동안 약세장을 보였던 시장이 다음 랠리를 예상하듯 크게 상승했습니다 가상화폐도 모처럼 투시를 회복하며 비트코인이 크게 상승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 오랫동안 극단적 공포를 유지했으나 공포 수준으로 회복했습니다 원유는 가솔린 재고가 예상치보다 크게 상해 수요 둔화 우려로 하락했습니다 뉴욕 증시가 바닥을 쳤다는 기대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형 기술주들의 좋은 실적들이 증시를 받쳐주고 있는데요. 특히 반도체와 소프트 웨어 업종 중심으로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야 하는 가운데 대형 기술주의 긴축 경영은 여전히 악재로 남아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유진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도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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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은 바닥인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악재가 없는 것은 아니니 언제든지 시장 상황 파악이 필요합니다.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 보겠습니다. 나스금 12,000포인트와 12,9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96달러와 105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